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하여 베트남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저의 생각과 교민들의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셨는데 한국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많이 화를 내는 분위기였으나 정작 베트남 교민들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이곳 교민들은 베트남의 부조리에 이미 적응이 되어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황당함에 크게 반응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보니 유튜브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댓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트를 달아드렸으니 구독과 좋아요 선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제가 베트남에 와서 제일 황당했던 그들의 문울리 중에 1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내로남불은 한국의 정치판보다 다섯 수 정도 위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약 베트남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쳤다고 라 가정시 바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경찰에 끌려가서 베트남의 형법대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혹은 뒷돈을 주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베트남 사람이 저의 돈을 훔쳐갔다고 하였을 경우 그리고 제가 베트남어가 전혀 안 되는 여행객의 신분이라 가정을 한다면 주변 베트남 사람들은 10중 8구 그 도둑의 편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인 너는 돈이 많잖아. 이 대사는 도둑이 잡혔을 때만 하는 대사는 아닙니다. 몇년전 부모님께서 베트남에 놀러오셔서 베트남 여러 도시를 여행하다가 다낭에 도착 후 포탈에서 다낭 맛집을 검색하고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하자마자 메뉴판을 주길래 제가 쭉 훑어보고 있는 찰나 갑자기 직원이 오더니 그 메뉴판을 가져가고 영어 메뉴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메뉴판을 봤더니 처음 줬었던 베트남어 메뉴판과 가격이 약간 다른 점을 느끼고 저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이 앙콩 비에 띵한! 지 비에 띵 비엔남 토이! 조한 메뉴 띵 비엔남디! 라고 했더니 직원이 벌레 씹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베트남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화를 내며 왜 베트남 메뉴판과 영어 메뉴판이 다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외국인인 너는 돈이 많잖아 라고 이야기하였을 겁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구입하는데 다른 베트남 사람이 살 때는 분명 키로당 3만동이라고 해놓고 제가 가격을 물어보자 5만동이라고 하여 왜저 사람은 3만동인데 나는 5만동이냐고 라 따지면 외국인인 너는 돈이 많잖아 라고 하죠. 안사 라고 한 다음에 역가게로 가려고 하면 또 붙잡고 선심 쓰는 척 하면서 3만동에 준다고 하길래 괘씸해서 안 산다고 하고 역가게로 갔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주지원분들이라면 구정 때 리시라고 불리는 세뱃돈을 달라고 하는 직원들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보통 한국의 경우 세뱃돈은 손 위더르니 자기보다 확률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통이죠. 베트남의 경우 위키백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젊은 층 사람들끼리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나 나와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는 한국인이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거나 설날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나 세뱃돈 안줬으니까 좀줘 라고 하죠 그래서 너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베트남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세뱃돈을 주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또한국인이 너는 돈이 많잖아 라고 합니다 도둑들도 물건 훔치다가 걸리면 저소리하고 구정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달 혹은 그 이상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도 저 소리가 나오기에 하루 지겨워가지고 너네 전 재산이 얼만지 알아? 라고 물어봤죠. 당연히 모른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니 한국인은 당연히 돈이 많고 과거 베트남은 외국인들한테 많은 침략과 약탈을 당해서 우리가 외국인의 돈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을 하죠. 이뭔 개소리야! 아무튼 이런 거지근성은 베트남 남부 특히 베트남 지도를 펴놓고 7시 방향에 위치한 서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러는데 혹시라도 베트남에 거주 중인 교민인 분들이거나 혹은 추후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베트남에 취업이나 사업 등으로 오시게 되실 분들이 계신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무조건 세뱃돈을 준다든지 혹은 절도를 당해도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이 베트남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분명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댓글이 나올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면 베트남 사람이 다 그러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본 베트남 사람 중에 92.847%가 그랬다는 말 미리 전해드립니다.